나는 여전히 좋아 첫빗불처럼네 생각도 언젠가는 더 내려가겠지 같은 우산 속에서 나를 보며 미소지 참 좋아했었지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홀로 멍하니 방안에 누워 차오르는 이 생각에 난어쩌지더 못하고 또잠못이루 떨어지는 첫 빗방울처럼 네 생각도 언젠가는 음더 내려가겠지 비는 여전히 七七